해에 집구한 모양이에요 이새 옷인데 다지는 고쳤고 사양이는 기장은 이만큼 줄일거예요 굉장히 많이 줄이죠 그래도 이 주머니가 지금 굉장히 위아래가 길기 때문에 이 정도 줄여도 상관없이 정도까지도 상관없겠죠 이제 뒷튀기가 문제인데요 항상 줄일 때는 소매산을 소매산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앞에 앞소매 넘어가는 양 거기만 체크를 항상 해야 됩니다 소매 양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혹시 이하다보면 잊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핀발을 해놔요 일에 집중하다보면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이 보면 은 굉장히 많이 커요 외국사람들이 있던 옷이라 그래서 이쪽에 3cm, 이쪽에 3cm, 6cm 정도 줄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2cm, 8cm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쪽에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양쪽에는 줄일 수가 없으니까 뒷판으로 몰아가지고 줄이는 거예요 암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너무 많이 찬다든가 뜯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거 지금 이 양을 지금 여기 한3에3 정도 줄일 거거든요 줄였는데 이쪽으로 뜯어가지고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줄일 때 이쪽을 이렇게 줄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소매를. 이쪽은 줄일 수 없으니까 그 양을 여기서 줄이는 거예요. 여기서 잡아주든가, 아니면 여기를 틀어가지고 이쪽으로 몰아주든가, 이렇게. 이렇 몰아주든가. 그리이 흐리선을 채야 되겠죠? 뒤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판으로 많이 지금 너무 또 몰리면은, 뒤판으로 너무 멀리면은 옷이 이상해지죠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앞판도 같이 줄이니그 이걸 줄일 때는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일이 편합니다 제가 옷을 수천 벌을 해보니까 고치기를 해보니까 하는 방법대로 딱 순서대로 가야지 옷이 안 그러면 은 굉장히 미싱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시간이 다가죠 받겠습니다. 일단, 겠습니다 음, 일단. 칼을 사용할 때는 도로코죠. 도로코 이 칼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문구점에 도매하는 데 가면은 저거 한 나이 10개 됐으니까 10개에 10개면 100개죠. 한 만, 옛날에는 8천원씩이었는데 지금은 만 2천원씩 달라고. 여기도 또 똑같이 가버리면 똑같이 가버리면 조금 이렇게 가면 좀이상하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가 이 있잖아요 돌아가는 색이 있어요 미선하고 자연스럽게 아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약간 내려오냐면은, 앞으로 약간 내려와줘야 좋습니 그리고 바지를 할 때는 여기가 돌아가는 데가 이판 많이 돌리려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이, 이 옷은 지금 많이 안 돌아갔잖아요. 이쪽 앞쪽으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딱 맞죠. 근데 이 옷은 잘, 곡선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이 옷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맞죠? 시가 어디까지 시라두 개를 한 번에 잘리면은 가위가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밑에가 지금 박혀져서 안 뒤집어지거든요. 그것은 게임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미리서 좀 해주는 거예요. 기술자들은 어디 가서든지 대우 받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밑단을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웃음> 정리를 했, 했잖아요. 밑단을 정리를 했으니까 소매를 뜯어내겠습니다. 조심해서, 그, 운동을, 혼먹어보겠습 안에서 이 심지가 온판하고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달여줍니다. 이만큼 줄일 거예요, 지금. 이것완성성이거든요 생방이 되어있는 거 같이 계신하고 안에 심지하고 이렇게 해줘야 이쪽 안 움직이겠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 잘못돼 갖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모세랑 아무리 대려면 남습니다. 이게 남으면 안 되겠죠. 이쪽으뭐라아 해야 되 여기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면서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거죠 지금. 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그러 여기 박아야 되고, 주머니 박아야 되고, 이런 데또 이렇게, 옆으로 러집니다 이런 데도 박아줘야 됩니다. 뜯는 이유를 알겠죠? 네. 이런 일 I'm going to go. 그 안으로 들어가 계속 가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우라레를 놓 네. 여기 딱 놓고 놓으면 여기 따 이제 이렇게 여기는 거의 한 1mm 정도만 크게 8분의1 정도 여기 가면서 조금 약간 크게 여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4분서한번 쳐보면 안 되잖아요. 앞쪽에서 쳤으니까, 앞판에서. 그니까, 러요 놈만 칠 겁니다. 1cm. 앞판에서 쳤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는 4분에 3을 이렇게, 정석대로 쳐야 되겠죠. 이거 완성되니까, 이거 잘라보면 안 되고. 1cm만 놔두면 잘라면 그는 것보다 가위가 지나가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감으로 가위가 지나가거든요 <목소리도> 그러면 우라를 옆에 쪽에 잘라내야죠 우라를 남는 양을 났을 때. 우선 여기를 먼저 박아주는 게 좋겠어요. 여기부터 우선 정리를 해주고. 아무쪽이도 잘라내야 다 곡선을 정확히 맞춰야지. 이 곡선이 안맞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곡선이 안 맞으면 손해가, 이렇 앞에가 뭉치거나 잘안 맞습니다. 절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신경 쓰시거든요. 제일 중요시 입니다큰 사람은, 아무리 등치가 긁어도 큰 사람은 이렇게 나와야 요 일직선으로 그어놓고, 그냥 키만 크니까. 무슨 하고. 저희 집에 가져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류 음. 이렇게 좀 바꾸면 됩니다. 바깥으로는 면은 한번 가려주는거예요 그냥 늘려서요 땡기는 쉽죠? 이렇게 해주면 한번 더 좋고요. 늘려주는 것은 시력이아생기지 마라고 나중에. 밖에 다렸을 때. 14분의 어, 그 일단 이것은, 원판은 끝 끊는 상태입니다. 접힌 자국이 있어서 다른다 이안되겠끝만 날려 주 는데, 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똑같이, 거는거앞판은 거의 안차 는데, 나머지 는 약간 안무 지어 는그 비판 적이 는 거예요. 이게 없을 경우 에는 어. 이다덩어리이 거든요. 이는도 넣고 보면, 핀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넣고. 끝만 싹 날려주면, 이정한 8분 정도. 앞판은 거의 안 건드립니다. 이판에서뒷판을 이렇게 설명해 봐야 되겠죠. 얼나안남나 이건 아까, 앞판 솜매가 앞판 섬에서 4분의 3이 없어졌고, 뒷판에서 1인치가 없어졌으니까, 4분의 3이 1인치면은, 4분의 3이 1인치면은, 1인치 반이 없어져야 되겠죠. 여기가 1인치 반이 없어져야 돼요. 여기 시접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야겠죠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일자로 하도 됩니다. 끝만 자르면서. 앞전기를 향해서. 네. 21 4분의 3, 14분의 3이 나올 거예요. 여기다 네. 잘라놓고요. 기장 줄이니까 기장을. c o n 是他没看见。 손매를 몸판에다가 한번 핀으로 찔러가지고, 맞나 안 맞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왼쪽 손매거든요 상상이 다추가 뒤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 표시를 좀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헤드 다스를 생각해서. 여기가 중심인지 그래야 하거든요. 앞판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왁기선이고. 그러면 소매가 앞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연호에 맞춰서. 아까 재단할 때 둥그렇게 똑같이 재단을 했잖아요. 재단을 할 때. 그러면 이 곡선이 똑같이 나와야 됩니 잡았을 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똑같이 곱선이 돌아가야 되니 일단, 접히게 사는 거니까, 8분의 3 들어가야 되고. 곡선하고 몸판 곡선하고 맞아야 된다. 곡선이 똑같이 돌아가요그래 소매가 네, 놓이거든요. 어있는지안어있는지는여기 이제 파카링으로 줄 거고요. 여기좀 많이 넣 거고요. 네, 한번 그 소매를 한번 해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 안 맞으면은 옮기면 됩니다. 저, 저 뒤로 약간 가도 되고 앞으로 가도 되고. 여기 곡선을 잘아는 색이 너무 많다는 얘입니다앞서는 사운드 1만 뒤로 옮기겠습니다. 소매 산을, 이 산을 사운드 1만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해가지고 들어보면 소매가 앞으로 들린다 안 들린다 할수 있거든요. 소매가 돌아가지 않고 그게 반듯하게 는이죠 잘 h o nó 와 아, 주시면 한번더 잡아주면 좋습니다. 가대쪽으로딱 붙더라고. 네? 이렇게 했을 때, 단추하고. 여기까지는 양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양이 있잖아요. 이 그럼 여기 꽉 눌러보면 안 되고, 여기만 살짝은, 자리만 잡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아, 이런 거 들고, 살짝은 스킵만 넣으면 니다